자 이번 강의는 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어, 줌이 지금 비대면 시국에 아주 잘 활용되고 있는 어,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요. 뭐 줌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기능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줌으로 회의를 여는 분이 아니라 그냥 열려있는 회의실에 참가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줌 사용자용 강의지 예, 줌을 이용해서 강의를 개설하는 사람의 강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 스마트폰을 그대로 띄워놓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화면에는 줌 사이트에 들어와가지고 한번 쭉 훑어보고 있는데 그냥 화상회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한 번에 어, 수백 명이 참여를 해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전화로 화상통화를 한다든지 카톡으로 얼굴을 보면서 화상통화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 케이스에는 1대1이잖아요. 그죠? 근데 줌도 회의실에 어, 강의를, 그러니까 회의를 개설한 사람과 참여자가 한 명씩만 있으면 1대1처럼 화상회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명이 있으면 한 명의 강연자가 있고 나머지는 다 듣거나 혹은 중간에 발언도 하고 채팅도 하는 그런 가상의 웹음 세미나 혹은 이걸 다른 말로 줄여서 웹이나라고 하는데요. 이웹이나의 성격으로 이제 활용을 할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서 시 동시에 접속만 한다면 전세계 어디서나 참여를 할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모여서 강의나 수업을 할수 없는 상황일 때는 이 줌을 이용해서 교실을 온라인 교실을 열어서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미 뭐 새로운 기술도 아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기술이 너무나 대중적인 기술인데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2년이나 지난 후에야 이 강의를 만들게 된건좀 이유가 있습니다. I T 활용이라든지 스마트폰을 다루거나 컴퓨터를 다루는 이 기술들은 어, 늘 평소 때 만지던 젊은 세대들 아니면 혹은 나이가 좀 있으시더라도 이런 기기들의 밝으신 분들은 그냥 몇번 꾹꾹 눌러보면 대충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해요. 그리고 몇번 사용을 반복을 하다 보면 어,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하고 익숙해져 버리는데 이제 이런 기기들이나 스마트폰을 자주 활용도 안 하는데 갑자기 내가 수업을 해야 되는데 수업하는 쪽에서 갑자기 배면 수업에서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카톡이나 문자로 링크라든지 무슨 번호 같은 걸 하나 띵 남겨놓고 줌으로 수업을 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업을 하니까 그 전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안내만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물론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해당 학교나 기관이나 교육을 하는 곳에서 워낙 이줌 수업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의뢰 사람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안내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줌을 처음 써보는 사람들은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검색을 잘 하시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검색을 해가지고 줌 사용법, 줌뭐 화상회의 참여하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원할라지 받는 분들이 아직까지 상당수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만들게 되었어요 어, 얼마 전에 제가 식사를 하려고 음, 중간에 햄버거 가게 맥도날드에 잠깐 들렀는데 이맥도날드의 옛날에 주문을 어떻게 했죠 앞에 캐셔가 있잖아요 주문받는 사람이 그럼 그 앞에 가가지고 주문을 막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자동으로 주문하는 시스템이 아예 매장에 놓여 있죠 그래서 아예 그 시간표가 다 붙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직접 오더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기계를 이용해서 주문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붙어져 있고 분명히 계산대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문을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그 기계에 익숙하지 못하니까 뭐 자기가 원하는 메뉴를 막 골라서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뒤에 또 다른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되게 긴장되잖아요 그래서 주문도 제대로 못하고 그 매장을 나서려고 하는 그냥 다른 데 가자 하고 나서려고 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조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에 기다리다가 점원도 도와주지 않길래 제가 와서 좀 도와드리고 그렇게 주문을 할수 있도록 알려드린 경우가 있는데 아마 분명히 그분들은 다음번에 왔을 때도 자기가 직접 해본 게 아니니까 아마 못할 겁니다. 또 뒤에 사람들이 있으면 긴장돼가 더 못할 거거든요. 민폐될까봐.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뭐 내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침침해서 나 이런 거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 없어도 잘 살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나만 안 바뀌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 변화하는 세상에 조금 조금씩 익숙해져 가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 강의를 어 누가 들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도 올리게 될 거고 제가 올리고 싶은 여러가지 채널에 올리게 될 건데 사실은 이 채널을 저는 나이대가 되게 많으신 분들 그리고 줌이라든지 스마트폰을 잘 활용을 못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사설이 좀 길었는데 자 이제는 설치부터 바로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안드로이드 폰도 있고 뭐 삼성, LG, 안드로이드 폰도 있고 아니면 애플에 사과마크 그려져 있는 어, 아이폰이라는 것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건데 아마 나이대가 조금씩 있으시면 아이폰을 쓰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흔하지 않더라고요. 제 주변은 일단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이나 lg 폰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삼성이나 lg 폰은 다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 뭐 이런 것들이 하여튼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폰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그 폰에서 뭐 하단 부분에 이렇게 저하고 생김새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깔려 있는 앱을 다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쭉 찾아보시잖아요 찾아보시면 어, 저는 굉장히 많은 앱을 깔고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앱이 많지 않을 거예요. 몇 가지가 없을 겁니다. 뭐 은행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아마 있을 건데 카톡이라든지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으로 생긴 요 아이콘이 있죠. 이 아이콘은 앱스토어라고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들어가는 앱이거든요. 자 얘를 클릭해서 열어주면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안드로이드 이 운영체계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각가지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모여 있어요. 게임도 있고 앱도 있고 뭐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공짜도 있고 공짜가 아닌 것도 있고요. 설치를 하고 나서 돈을 내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들어오셔서 위에 보면 검색을 할수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여기를 한번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영어로 이렇게 줌이라고 치는 겁니다. ZOM O, -O -M 이렇게 치거나 한글로 쳐도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한글로 치니까 또 이렇게 줌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뭐가 많이 나오죠? 자, 그 중에서 어떤 걸 고르시느냐 하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을 고르는데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영어로 줌을 검색하든지 한글로 줌을 검색을 해도 여기에 줌 클라우드 미팅이라고 되어 있는 걸 고르셔야 돼요. 다른 걸 고르시면 안 됩니다. 줌 클라우드 미팅이라고 되어 있는 걸 반드시 이걸 고르셔야 돼요. 자 얘를 한번 손가락으로 툭 눌러주면 이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설치 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시면 자 이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이 설치를 하게 될 때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데이터를 사용해서 다운 받기 때문에 와이파이 접속되어 있는 상황이거나 이럴 때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어, 사용 요금제가 데이터 사용 요금제가 이렇게 용량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어, 이게 용량이 그렇게 큰 편도 아니거든요 어, 하지만 와이파이에서 받아주시는 게좀더 용량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여기서 다 설치가 됐으면 열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열기 화면으로 들어와요 자이 화면이 이런 거 하고 똑같아요 이 앱을 설치를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폰의 바탕화면에 이렇게 줌이란 아이콘을 나오거든요 그 다음번에는 얘를 한번 툭 누르시면 이 화면이 또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 화면이 여러분들이 줌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건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들어가시느냐 하면 여기 가입이라는 것도 있고 로그인이라는 것도 있죠 자 이것들을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줌은 회의를 만드는 사람한테는 이 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회의 설정을 하고 회의를 만들어라 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데 회의에 단순히 참가만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굳이 가입과 로그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아주 열려있는 어떤 운영 정책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쓸수 있게 된어 솔루션이 된 거죠. 실제로 돈은 회의에 참가하는 사람한테 돈을 받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회의를 개설하고 싶은 사람한테 뭐 몇 명까지는 무료로 쓸수 있게 하고 얼마까지는 몇 시간까지, 뭐몇 분까지 무료로 쓸수 있게 해주고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돈을 받고 이런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이런 무료로 쓸수 있는 어플들이 상당히 많죠. 여러분도 평소 때잘 쓰시는 유튜브 같은 것도 어때요? 유튜브도 회원 가입 안 하고도 바로 유튜브 앱만 깔면 바로 볼수 있죠. 어, 대부분의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회원 가입을 요구하는 게 많지만 이 줌은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을 원치 않습니다. 자이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눌러야 될 거는요 회의 참가라는 이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자 회의를 참가하겠다 그러면 이온 세상에 이 줌으로 만들어진 회의실 혹은 강의실 미팅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도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어디에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갈지를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의 참가를 누르게 되면 회의의 고유한 번호 아이디라고 되어 있죠 이 아이디는 회의 방이 인터넷상에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뭐 수만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어디를 들어갈 건지 번호를 적어라 방 번호를 적어라 강의실 번호를 적어라 회의실 번호를 적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번호를 우리가 알고 있느냐 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줌을 사용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듣고 있던 어떤 강의가 있었다 그러면 갑자기 뭐 강의실에 어, 코로나 걸리신 분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비대면 수업이 돼야 된다. 그러면 사전에 아마도 여러분들한테 이 줌으로 강의가 바뀌었다라는 걸 알려줄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를 듣고 있었으면 그쪽하고 여러분들하고 연락을 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뭐 전화라든지 문자라든지 카톡 같은 거 이메일로 아마 연락을 하고 있었을 건데 그쪽에서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줘요. 어떤 연락을 주느냐 하면 자 저도 비슷한 상황을 지금 만들어놨어요. 요런 번호하고 비번을 알려줍니다. 이거는 아무나한테 알려주는 건 아니겠죠. 해당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호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저는 강의를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비번을 단순하게 바꿨지만 이 비번 자체가 좀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소문자도 구분하니까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이 회의 아이디는 전부 다1 0자리 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세 자리, 세 자리, 네 자리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번호는 고유한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수많은 이 줌으로 만들어진 회의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번호를 쓰고 있는 방은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방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번호를 딱 종이에 적든지 외우셔가지고 자 다시 줌으로 제가 돌아갈게요. 자 줌에 가서 여기다가 아까 294577이었나요? 자 이렇게 번호를 정확하게 넣습니다. 이렇게 입력했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이 이름이 어떤 식으로 표시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있죠. 그 스마트폰의 이름으로 여기 딱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단 부분에 이 부분을 터치를 하시고 싹 지우세요. 그리고 자기의 본인 이름이나 별명을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참가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자, 입력창을 잠깐 내려놓고 보시면 참가 옵션이 있는데, 요것들은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놔두셔야 됩니다. 비디오를 끄거나 오디오에 연결하지 않음을 해버리면 회의에 참가는 하기 하는데 여러분들 얼굴이 상대방한테 안 보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은 절대로 끄지 말고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이 상태를 놔두면 됩니다. 이 상태가 오디오에 연결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고요. 이 상태가 오디오에 연결하지 않겠다가 아닌 것. 그러니까 오디오에 연결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건들리지 마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참가를 누릅니다. 자, 참가를 누르면, 자, 회의 준비 중이라고 메시지가 뜨고, 아무나 여기에 들어올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암호를 치라고 나오는데, 이 암호도 여러분들이 문자나 이메일, 카톡을 받았으면, 이 회의 아이디하고 같이 비번을 줘요. 자, 이 비번을 또 기억하셨다가 여기다가,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회의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 거기 뭐 권한을 허용해 주세요 이런 말이 막들 수도 있거든요. 자요 안내에 따라서 자 여기 허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뭐 화면이 나오게 될 건데 지금 제가 화면을 이렇게 제 얼굴이 나오게 만들어놨거든요. 자, 뒤에 배경을 바꾸거나 하는 것들은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은 여러분들 얼굴 보이고, 여러분들 뒤쪽에 있는, 뭐, 여러분들 방이라든지, 뭐, 길거리에서 만약에 이 앱을 켰다면, 길거리라든지, 그게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비디오를 사용하여 참가, 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런 멘트가 떠요. 회의 호스트라는 말은 회의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 강의실을 만든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들어올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데 그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아야지 허용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죠그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자, 그쪽에서 수락을 하면 그때서야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화면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 화면이 있죠. 뒤에 벚꽃이 피어있는 화면이 참여자, 제가 지금 이 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고요.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거는 회의실을 만든 사람, 그러니까 호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두 가지를 터치를 하시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평소 때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쓸것 같아요. 내가 강의에 참여를 했으니까 강사 얼굴을 봐야겠죠. 그러니까 강사 얼굴을 크게 나올 수 있도록 화면을 만들어주시고 내 얼굴은 조그맣게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자 강의에 참가했는데 이렇게 해놓고 볼 사람들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쓰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회의에 들어오는 이제 방법이었는데 화면에 보면 여러 가지 뭐 누를 것들이 좀 보여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르고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위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이 누르는 버튼들이 간혹 가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보일 건데. 화면상에서 이런 검은 부분 있죠. 여기를 한 번씩 터치를 하시면 다시 또 살아나고 한 동안 화면 건들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또 얘가 사라지고 뭐 이렇게 됩니다.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나왔다 사라졌다 하신 거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강의에 참석을 했으면 요 뒤에 있는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화면을 예쁘는 게 보이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회의에 참석을 했으면 여러분들의 목소리, 강사의 목소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소리도 나오게끔 설정을 하거나 혹은 목소리가 안 들어가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의실에 딱 들어오자마자 여러분들이 바로 해야 되는 거는 아랫부분에 요거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자, 비디오 정지라고 있죠. 비디오 중지. 여기를 누르면 내 얼굴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강사님도 여러분들 얼굴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회의에 참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에 들어가시면 뭐 출석체크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얼굴을 좀 켜주세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시작이나 이 끝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막 비디오 켜주세요 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뭔가 기능들은 다 화면에 아래쪽에 있다는 라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비디오 중지, 내 얼굴 안 나오기 자 다시 비디오, 여기 짝대기가 빨간색 대각선이 꺼어져 있죠. 이건 지금 비디오를 안 쓴다는 뜻이잖아요. 한번더 눌러주면 짝대기 없어지죠. 빨간 짝대기. 그리고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내 얼굴 잘 나오죠. 자, 이게 비디오를 켰다 끄는, 끄는 방법이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오디오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마트폰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회의실로 전달이 돼요. 이 강사님한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회의실로 전달이 되는데 회그 회의, 만약에 회의가 여러 명이 막 대화를 하는 어떤 화상 회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강의에 참여했다. 그러면 강사님이 열심히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막 음악을 듣고 있거나 떠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주변에서 막 집안 소음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 오디오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 드릴게요. 자, 일단 강의실에 들어오시면 오디오 연결이 이렇게 헤드폰 모양으로 돼 있고 그다음 위로 보는 초록색 화살표가 있어요. 자, 요 부분을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와이파이 또는 휴대전화 데이터라고 글자가 나오거든요. 자, 이 글자도 한번 눌러줘요. 자, 그러면 이런 문구가 뜹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허용을 하겠다라는 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오디오 허용이 시작됩니다. 자, 다 허용했어요. 자, 그러면 음소거라고 바로 나오죠. 자 오디오 기능을 쓰겠다고 회용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지금 이 회의실로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강의를 들으실 때는 이렇게 음소거를 해제를 해놓고 강의를 듣는 게 일방적입니다. 강사가 얘기하는데 계속 그 잡소리가 막 나면 안 되잖아요. 이 잡소리가 모든 사람한테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교실에서 선생님이 막 수업하고 있는데 떠드는 애들 몇 명이 웅성거리잖아요. 그죠? 그럼 굉장히 다른 친구들도 다른 분들도 어, 그 신경 쓰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음소거 해제가 혹시나 내가 실수로 이렇게 켜 놓지 않았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끄는 방법을 몰랐다 그러면 이 강의를 진행하는 호스트가 강제로 끄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어 그래서 강제로 끄기도 하는데 안내 멘트를 아마 할 겁니다 어 마이크 키신 분들 지금 좀 꺼주세요 그리고 비디오는 닫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음소거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비디오 중지 요거는 하면 안 되죠 비디오는 켜놓으시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다가 아무리 큰 소리로 뭔가를 떠들고 있어도 여러분들 목소리가 스마트폰 넘어서 회의실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매너예요 매너 매너 어. 비대면 수업을 할때줌 사용할 때 매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 목소리를 지금 내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강사님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빨리 진행을 해서 못 알아듣겠다, 도저히. 어. 물론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못 알아듣겠다.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줄까봐 아예 그냥, 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만 손해잖아요. 그죠? 그래, 그래서 그럴 때는 가끔 가다가 음소거 해제를 딱키고 저, 저 죄송한데요, 강사님. 지금 말 소리가 너무 빨라 가지고 잘못 듣겠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꺼주시면 되죠. 그러면 강사님이 또 들으시고 예, 천천히 말씀하실 겁니다. 물론 이 안에 채팅 기능이 있기는 한데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채팅창에 올라오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잘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강의하는 데좀 바빠 가지고. 그래서 이 만약에 내가 채팅으로 뭔가 말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강사님이 얘기를 내 얘기를 못든 것 같다. 내 채팅을 못봤던 것 같다. 그러면 음속으로 딱 풀어주시고 여러분들 할말 하시고 잽싸게 끊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비디오랑 오디오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요. 자, 또 하나 중요한 얘기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화면을 저처럼 이렇게 꾸미고 싶은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화면 꾸미기 기능은 재미있게 만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대면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이 뭐겠어요? 집구석에서 혹은 내가 있는 어딘가에서 회의 시간에 맞춰가지고 강의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서 강의를 들을 수 있다가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컴퓨터 앞에 딱 앉아서 듣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죠. 자, 그게 비대면의 장점인데 내가 내 방에서 혹은 내 집에서 접속을 했다라고 할때 주위의 배경이 막 집이 보이거나 하면 되게 민망스럽잖아요. 그죠? 집 정리도 잘안돼 있고 근데 굳이 강의 참여하려고 집 청소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내 뒤에 있는 배경을 보이지 않게 가려버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실제로 저도 제 뒤에 배경이 이렇지는 않거든요 어, 막 뒤에 장롱 보이고 이런 제 서재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 이런 부분들이 잘 보이진 않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 얼굴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화면 어디에인가 보면 요런 비디오처럼 생긴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뭐 술병이 옆으로 누운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자 얘를 한번 터치를 하면 자 영상 통화 배경 효과라는 창이 뜨고요. 이 배경을 설정 안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제 서재 뒤에 모습이 바로 보이죠. 이렇게 지저분한 게다 보이고 있어요. 자 설정 안합니다. 이게 보통 기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흐리게라는 걸 눌러버리면 이렇게 약간 흐릿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 얼굴은 깔끔하게 나오고 뒤에 배경은 약간 흐릿하게 나와요. 자그 다음에 색상을 고르시게 되면 여기 원하는 색깔로 뒤에 배경 색깔을 바꿀 수 있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거 좋아하신다 하면 이 방법을 쓰셔도 되는데 색깔이 여기서는 지금 4개밖에 안 보이죠. 자 색깔을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미지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내가 미리 설정해 놓은 어떤 이미지를 쓰거나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동그라미를 누르게 되면 또 다른 배경 이미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사전에 다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요. 자, 선생님 저는 몇개 기능이 잘안 나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설정을 들어가서 하면 요 화면이 나와요. 자 그러면 사용 중이라는 건 그냥 체크를 놔두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놔두시고 컬러 배경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여기 네 가지밖에 안 보였지만 여기에 무지개색 같은 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창이 새로 하나 뜨면서 이렇게 칸을 질러 놓은 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 쓸수 있는 방법도 있고 사용자 지정을 눌러서 자 여기서 색상을 고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채도나 뭐 이런 어둡기 이런 것들을 골라 주시면 돼요. 그 원하는 색깔로 바로 바꿔서 쓸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료를 눌러주시면 요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갈 때는 얘를 눌러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돌아갈 수 있고 아까 전에 요거 있잖아요, 그죠? 자, 얘를 눌러주시면 색상이 내가 골랐던 색깔이 추가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색깔을 하거나 혹은 내가 골랐던 색깔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밑에 이미지라고 있죠? 여기 저는 지금 두 개를 등록을 해놨는데 다른 걸 하나 더 등록하고 싶다 그러면 플러스 동그라미 더하기 동그라미를 눌러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폰으로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들 폰 안에 들어가서 찍어놨던 여러 사진들이 있었잖아요. 그 여러 사진들 중에서 하나 하고 싶은 그냥 깔끔한 배경만 있는 것들이 있죠. 뭐 등장인물 이런 거 있는 거 말고 정말 깔끔하게 배경만 있는 것들을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뭐 뒤에 요요요 요, 어. 요, 요런 거 그냥 하나 선택할게요 완료 자 그럼 추가가 하나 됐어요 자 다시 요 위에 왼쪽 보고 있는 꺽쇠를 한번 눌러주면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제가 골랐던 배경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 달밤도 있고 벚꽃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아파트 단지 이런 것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배경을 바꿔서 쓸수 있다라는 거겠죠 아, 그리고 제가 중간에 잠깐 언급을 안 했는데 요거 있잖아요. 배경 설정하는 거 요게 처음에 이런데 숨어있는 분이 있거든요. 흐릿해서 잘안 보이는 분이 있는데 요게 화면에 어딘가는 있어요. 그러니까 둥둥 떠다니거든요. 손으로 눌러서 잡아당기면 떠다니는데 요 놈을 좀잘 보이는 곳에 그냥 두시면 됩니다. 화면에 어딘가 찾으면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강의 참여하시고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뭐 강사님 열심히 강의하시는 거 봐가면서 뭐 이렇게 해놓고 보고 있겠죠 막 봐가면서 어 우리 강사님 강의 잘하고 있네 재밌네 하고 중간에 막 호응도 좀 해주시고 강사님이 여러분들은 지금 말을 못하는 상황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해하셨으면 오케이 해주세요 오케이 해주세요 뭐 이런 표시를 한다든지 뭐 해요 그럼 여러분들도 막 이렇게 오케이 표시하고 사랑합니다 표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즐겁게 강의를 참여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 외에 또 기능을 약간 설명을 더 드리면요. 자, 화면 상단 위에 올라가면, 자, 이두 가지 버튼들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버튼이 있죠. 카메라처럼 생긴 거. 이 버튼을 누르시면, 카메라의 전면 후면 카메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자, 여기서 얘를 누르면, 자, 후면 카메라가 돼요. 제가 지금 책상 위에 엎어놨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다시 누르면, 전면 카메라.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제 얼굴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스피커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 이 스피커 아이콘은 웬만하면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 때 이게 활성화가 돼 있는데 어, 이 스피커 아이콘이 여러분들 폰에서 나는 소리들 있잖아요. 카톡 소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안 들리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얘를 한번 눌러주시면 뭐, 까톡, 까톡, 이런 소리가 날 거잖아요. 그죠? 그런 소리를 안 들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 자, 요것도 매너입니다. 매너니까 그냥 꺼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혹시나 강사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경우가 간혹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고 그 강사님 쪽에서 마이크 설정이라는 걸 조금 잘못하신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뭐 이제 강의 진행하는 쪽에서 알아서 조절해 주실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고 그냥 소리가 안 들려요 라는 것들만 그냥 여러분들이 말하시면 돼요. 강사님이 간혹 가다가 너무 열정적이셔 가지고 이 음소거 해제라는 거를 막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안 켜놓고 막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이크 여러분들은 마이크 있으니까 딱 키시고 강사님 지금 마이크 꺼져 있는 것 같아요 소리 안 들려요 뭐 이런식으로 한마디 하고 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버튼들에 대해서 설명 다 드렸구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 기능들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화면 배경 바꾸는 기능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뭐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고 또 나머지 기능들은 꾹꾹 눌러보시면 알수 있는데 여기 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여기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 여러분들이 참여한 방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도 여기 나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방에 누군가를 또 초대할 일은 잘 없긴 하겠지만 나 누군가 초대하고 싶다 하실 때는 여기 눌러가지고 여기 초대 링크 있죠 얘를 꾹 눌러가지고 복사를 한 다음에 카톡으로 다른 사람한테 보내버리면 그 사람도 그 카톡에서 요 주소만 터치를 하면 이 방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줌만 깔려있다고 하면 이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알려줘도 되지만 요걸 알려줘도 들어올 수는 있다 어 근데 아마 강의를 하시는 강사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 뭐 그것만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또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참가자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를 눌러주시면 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보이게 돼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호스트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강사님입니다. 강사님 호스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나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그 말고 다른 사람들이 쭉 여기서 나오게 될 거죠. 그래서 지금 마이크가 꺼져있다 이런 것들로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강사님은 마이크가 켜져있네요. 지금. 그리고 카메라는 둘다 이렇게 다 켜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 터치를 해보시면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뭐 손들기, 뭐 이름 바꾸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크게 이게 의미는 없습니다. 뭐 나중에 바꾸고 싶으면 바꾸셔도 상관은 되고요. 손들기 기능은 나 발언하고 싶습니다. 발언권 주세요.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회의가 아닌 이상 굳이 이렇게는 잘 하지 않아요. 기능은 있는데 잘 쓰지 않는 기능입니다. 뭐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써봤던 페이 그 필터 배경미 필터는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오디오 연결 끊기라는 기능도 있는데, 뭐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그냥 오디오 기능이 또 풀려버려요. 목소리가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목소리 내고 싶어도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얘 한번 터치하시고 얘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목소리를 낼수 있죠. 자 다시 끊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기능들이 여기 있고요. 쓸데없는 기능입니다. 손 흔들기 이런 기능도 아까 있었죠. 자 그리고 어, 요거는 조금 주의해서 써야 될 기능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급하게 진짜 급하게 회의 그 주문 띄워놓고 누군가한테 카톡을 급하게 보내야 되거나 뭘 해야 되는 일이 있다. 그럴 때는 회의 최소화 기능을 지금 어디 들어왔는지 기억나세요? 제일 마지막에 더보기 들어왔어요. 더보기 들어와서 회의 최소화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돼요. 창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급하게 카톡 보낼 일이 있다. 그러면 창 내려 가지고 여기서 막 카톡을 하고 요 회의는 계속 보면서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 일이 끝났어요. 그러면 얘를 누르고 얘를 여기 잘 보세요. 요거 있죠? 요 화살표 혹은 중간에 이렇게 기역 리언처럼 되어 있는 네모가 있거든요. 그걸 누르 주시면 다시 큰 화면으로 짠! 하고 바뀌게 됩니다. 자, 간혹 가다 이 화면 최소화 시켜놓고 크게 못 만들어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화면 최소화 기능 잘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채팅 기능은 뭐쓸 일이 잘 없지만, 자, 여기다가 뭐 여러분들이 강의 참석한 모든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보내거나 모두 누르면 다 가요. 그래서 여기다가, 음,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가고요. 나 강사님한테만 뭐라고 얘기하고 싶다. 그럼 호스트라고 돼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눌러주시고 강사님 죄송한데요. 말소리가 너무 작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DM이라고 딱 뜨죠. 다이렉트 메일이라는데 요 사람한테만 이 메시지가 가고 다른 회의에 참가한 사람한테는 요 멘트가 안 갑니다. 자 닫기 해서 채팅 기능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회의 설정이라는 기능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 회의 설정은 어 그냥 요거는 글만 읽어보면 다 여러분도 알수 있는데 그냥 요렇게 해주세요. 제일 마지막 거 제외하고 나머지 다 그냥 켜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좀 편하게 쓸수 있을 거예요. 음. 요거는 한 번만 세팅해놓으면 그대로 다른 줌 회의 들어가도 이게 살아있을 거거든요. 자, 회의 컨트롤 항상 표시는 지금 요 기능들 있죠. 이 기능이 가만히 있으면 사라지잖아요. 터치해서 다시 켰죠. 근데 이거를 사라지지 않게 그대로 유지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회의 컨트롤 항상 표시였고요. 그리고 참가자가 참가할 때 이름 표시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말고 누군가가 막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화면에 이름이 떠요. 그 기능들 뭐 이거는 굳이 안 봐도 되지만 그냥 켜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수신 비디오 중지 요거는 끄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강사님 얼굴이 여러분들한테 안 나옵니다. 화면 강의 화면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제외하고 다 보이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회의 설정 기능이었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설명 다 했잖아요. 그죠? 자, 뭐 이런 거 궁금하다. 그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트가 떠 있습니다. 뭐 크게 의미 없는 기능이다. 나이 강의 좋아. 뭐 이런 거 표시하고 있는 기능. 뭐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사님 얼굴이 나오는 이 화면을 손가락으로 클릭 앤 드래그 해서 옆으로, 뭐 왼쪽으로 살짝 밀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요. 자, 이렇게 바뀌면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여기 얼굴이 자라락 나옵니다 뭐 강의 같은 경우에 강사님 얼굴도 나오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보여주는 그런 강의도 있거든요 그럼 컴퓨터 이 화면에서는 강사님 얼굴보다는 컴퓨터 화면이 위주로 나오고 있을 거고 여기로 넘어가면 강사님 얼굴이 나오고 다른 사람 얼굴과 내 얼굴도 한꺼번에 나온다 뭐 요런 화면이 하나 있다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화면을 넘겨주시면 안전운동 모드라고 해가지고 뭐 화면은 나오지 않고 그냥 말만 계속 들리는 뭐 이런 화면도 있습니다. 근데 운전 막 하는 길에 여러분들 이 화면을 막 보면서 강의 참여하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소리만 들을 수 있게 만들어 놨고 여기 탭하고 말하기 기능을 잠깐 누르면 자 여러분들 마이크를 키는 효과하고 똑같은 효과 누르면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갑니다. 뭐요 기능은 요 음소거 기능이 있죠 그걸 켰다 껐다 하는 거 하고 그냥 같은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기능은 잘쓸 일이 없을 거예요 그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뭐 강사의 얼굴이나 화면도 안 보고 강의에 참여할 일은 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기능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가 이렇게 다 되고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이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저도 이제 강의를 할때 중간에 한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여기에 비디오 중지를 누르고 음소거 해제도 해놓고 이제 그냥 여기 나가기 기능이 있거든요 이건 나가기 기능을 쓰시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냅두시고 딴 짓을 하시면 됩니다 뭐 카톡을 하든지 잠깐 이렇게 줌 내려놓고 뭐 카톡을 하든지 딴 짓을 하다가 자 쉬는 시간 10분이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줌으로 돌아가면 회의실에서 나간 상태는 아니거든요 이대로 유지하면서 자 그러면 뭐 강의하시는 분이 안내를 할 거예요 막 호스트가 안내를 하거나 하면 자 화면 다혀주세요 하면 이렇게 다 켜시면 되고 자 음소거는 켜지 말고요 자 소리 다 꺼주세요 하면 요건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강의 시작하고 위에 요 볼륨 혹시나 켜져 있는지 요거 한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강사님이 자 오늘 강의 참여하신 분들 수고하셨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만나고 우리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도 안녕히 계세요. 목소 그때는 이제 강의가 끝났으니까. 음소 켜주시고, 자 강사님 수고하셨어요. 어, 너무 열정적인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번에 또 봬요. 와 주변의 치, 친구들한테도 요 강의 너무 좋았다고 말꼭할 거예요. 막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채팅창에 가고 막 여기다가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너무 좋아요. 뭐 이런 거 적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강사님이 되게 흐뭇해 하시겠죠. 흐뭇하고 훈훈하게 이렇게 강의 끝나고, 자 그럼 강사님이 저 이제 이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안녕히 계시고 우리 다음번 강의에서 또 만납시다. 안녕 뭐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냥 여기 나가기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회의 나가기라고 진짜 나갈 거냐 물어보거든요. 진짜 나갈 거 아니면 여기서 취소를 해주시면 되고 회의에 나갈 것 같으면 회의 나가기 누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서 안 나가고 버텨도 회의 개설자가 강의를 중지를 해버리면 그냥 여러분들 튕겨서 나가게 됩니다. 방이 없어지는 구조니까. 자, 나가기 눌러서 나가게 해주시면 화면이 딱 꺼지고 자, 줌 처음 이제 접속하는 상황처럼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뭐 비대면 수업을 맞닥뜨렸다 그러면 또줌 키시고 회의 참가 버튼 누르잖아요. 그럼 여기에 또 새로운 아이디 이런 거막 넣으라고 나올 거거든요. 넣고 참가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이 비대면 가의이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되는 강의들은 이 회의 아이디가 잘안 바뀌어요. 그냥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는 이걸 굳이 입력하지 말고 여기 부분 있죠. 여기를 한번 눌러보시면 내가 한번 참석했던 것들이 기록이 좀 남아있어요. 그럼 이, 비버, 이 번호, 방 아이디가 기억이 날 거잖아요. 그럼 얘만 그냥 쿵 눌러주시면 돼요. 그냥 또 참가 눌러주시고 비번 안 받겠을 거니까 이렇게 참가하시면 또 이제 연결해서 계속 이제 강의를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호스트가 강사님이 허락 누르면 이렇게 또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얼굴은 강사님한테 보이기에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줌에 있어서 사용자 입장에서의 강의를 지금 마쳤는데 이 강의가 제가 챕터별로 끊어서 한 강의는 아니라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필수로 중요한 것들 위주로 먼저 설명하고 덜 중요한 거는 나중에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요 기능들을 다 여러분들이 외워서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이 강의를 유튜브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 어, 유튜브도 보면 그 재생속도를 빠르게 하는 기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1.5배 속도로 빠르게 몇번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 다 캐치해서 이 누구보다도 스마트하고 세련되게 어, 다른 내 나이 많은 친구들은 다 버벅버벅대고 있을 때 나는 그 친구들한테 이 기능을 좀 설명도 해줄 수 있고 또 이렇게 뭐 여러 유명한 강좌들 비대면으로 참석했을 때 서울에 듣고 싶은 어떤 좋은 강좌가 있었는데 뭐 비대면으로 한다 그러면 저는 좀 땡큐예요. 굳이 그까지 차비 들고 시간 들여서 안 가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강의 있으시면 줌으로 잘 참가하시고 좋은 교육들이 되게 요새 많잖아요 그죠 중에서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굳이 체크를 안 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오디오하고 아예 카메라까지 다 꺼놓고 뭐, 뭐 집에서 뜨뜻하게 욕조에 그죠 물 받아 놓으시고 그냥 목욕 즐기면서 강의를 들으셔도 됩니다 카메라 끄면 어차피 안 보이는 거니까 어. 근데 실수로 카메라 키면 이제 방송사고 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자, 제가 하나의 그냥 비대면으로 강의했을 때의 장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저도 지금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면 위에는 그냥 집에서 입는 편안한 티 하나 입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아래도리는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응, 안 보이니까 그냥 예, 안 입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